이콘님, 하는 거없다다고요 아, 하는 거 없다고 죽인다고요? 이거 사보 보안관 하면 뭔가... 다른 분들 나가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... 저 지금 와시죠 스루미님? 이콘님! 예? 오리예요? 아, 니요저 오리 아닙니다. 이콘님, 정직하게 저... 말하시면 제가... 살려는 드릴게요. 저 가까이 오면 쏠 수밖에 없어요. 가까이 오면 쏠 수밖에 없어나 나가게 해줘! <웃음> 저 나가게 해주세요! 심장하네. 아니 나가겠죠. 네, 네, 나가겠죠. 어, 그 오리 같아요. 느들아. <웃음> 아프현님 까보 미션 했어요? 나 동물원에 같이 동물 같아. 나가겠죠. 마음시죠? 나가겠죠. 액션하는 거라처럼 보이는데? 예, 나왔습니다. 목격자가 많아요. 조심하세요. 뭐죠? 나 썰어 볼까요? 아저오 <웃음> 아, 오지마 진짜 오지마 진짜 오지마. <웃음> 아니 아니 저그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오지 마요. 오지 마요. 저 오면 나도 모르게 <웃음> 아니 저.. 아저 진짜 안해요 이쿠님 어, 저 그게... 믿어봐요 그러면은 공장 싸워만 보게 해주세요 공장 싸워보 네? 지키고 싶어 아우 진짜.. 또 대머리 수리하면 누구죠? 저죠 이쿠하면 대머리 수리고 대머리 수리하면 이쿠입니다 일단은 제 팀을 한두명 정도 만들어 보도,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만들기 좋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죠? 일단 은행에서 어그로 끄는 방법이 있고요 삐양님 오랜만에 보는 거 같은데? 예 <웃음> 네, 너무 일찍 오, 죽었어 너무 그동안 어? 사람 진짜 많다 진짜 거지세요 <웃음> 네, 잠깐만요. 누구, 누가 구누 말하는 거예요? 저 빈이에요, 빈. 아, 네. <놀람> 왜 목소리 톤예 <톤이>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<왜 목소리도 웃음> 귀엽게 말해야 돼요 이퍼님. 근데 같은 거요? 네, 목소리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서... 좋아하는 사람이요? 네, 제가 아는 분을 목소리가 닮아서... 혹시 오버워치 하세요? 오버워치요? 아, 이거 봐. 저 같이 나네요. 저 어버드. 어버지 나왔습니 지금 한명 죽었거든요. 어떻게 알아요? 어? 영매사. 어, 먹었다. 네? 이쿠가 실체 먹었어. 이 아, 이쿠님이 실체 먹었다는데요? 예, 슬슬배고파져가 먹긴 <웃음> 거든요 밥을 밥안먹어가한 번만 살려주세요. 저마광자 있을게요. 진짜. <웃음> 아 진짜 아 죽으면 심심해 죽으면 심심해 이분이 <웃음> 그럼 대머리술이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대머리 제가 시체를 먹었고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미 게임 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오리예요 저는 대머리술입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예 다음 미션 예 근데 시체가 돼서 자들과 떠드는 건 어때요? 예, 살려와 주십시오. 아, 제가 용매사 역할을 하겠습니다. 아 비둘기랑 놀아야겠다. 거의 중상이네요. 미션 다 깨셨나요? <웃음> 아유, 우 배달하다가. 어우, 근데 지금 시체가 나왔거든요. 한번 찾아보시니 보물찾기 하듯이 시체를 찾아보시죠. 시체 어디 있어요? 시위시는 비밀입니다 아까 oh 빨리 가요. 아, 비양념 안 돼요. 비양념 안 돼요. <웃음> 야, 중심으로 간다. 아니, 왜안 잡았어? 아니, 이코님 아, 저거. 양이 양... 어떻게? 이코님 없어? 하는 거 없다고 죽인다고요? <웃음> 가겠습니다. 끝!